아 말고큰었네 죄송해요. 안거 봐. 나이스 <목소리> 아니다 <눈이 웃음> 탄이 너무 딴다 <웃음> 올해 도시한테 죄송해요 이거 사실상 뽑는다 해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혼자 사실 결정하는 거잖아 거의 아이고 지킴이 형님 5만원 선 감사합니다 그래 근육 치료로 빨리 깨겠습니다 지금 너무 질질 끌고 있긴 해 로고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게임 나이다 레이밍 들어가요 야 근데 솔직히 나는 방송이 이렇게 지금 노조일 수밖에 없긴 해 동현아 팔통하면 미션 깨기가 힘들잖아 소수로 밖에 못한다 아니면은 뭐내 이번주 토요일에 또 대회 나가니까 우리 여덟 명 오랜만에 뭉쳐갖고 이번주에 한번 빡방식으로 해도 되지. 일단 지금 빨리 미션부터 깨야 돼. 너무 좀 질질 끌긴 하네. 내가 아이고, 이때 가서 혼자 한게 말고 큰일 났었네. 죄송해요. 나 양념 차라리 방이 이렇게 빡세지는 게 나을 듯. 그래서 내가 디코를 일단 얘기는 해놨잖니. 그렇긴 하다. 우리 아니야? 물티 물티 물티. 아, 뭐야? 아군이 아, 제발. 호, 혼돈 주는 이제 혼돈 주는 멧태 그만. 혼돈의 카오스 그만. 음, 벌써 PSG 4킬. 도전. 도킬 음, 방이 잠깐 와주실 분? 아까 개구방 왔지? 응. 개구, 개구 기계 하나 갔다. 방이 포거나? 연막 꺼질 때삥 하나? 전방, 전방,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싸우면 죽는다! 아, 네들어요형들 야막아나개구중 하나 개구 하나 잘랐고 아니 포가나 포가나 이거나 기이합다 들어가세요 기계 하나 있나보다 분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래 차라리 빠에 가자 어호. 아 그래? 바이쏘 빠질게요 여기, 여까중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파포기안 죽었다. 여디포기여디 박스 포가 나. 폭 여기, 여기, 건디 없었고, 호빵스나, 호빵 여옥치. 맞았나? 왼쪽이요 오른쪽? 빠진 느낌인데. 다시 왔어, 다시 왔어요. 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무 어, 뭐 상관없어. 없어나어차피 r y 라서 이거 r 왜, 왜? 아. 알 m sorry. I'm sorry. I'm s 샤 r r y I'm sorry. 가나 s 혹가나이혹나 또? 기계 둘이상 이게 돌수중 갔나? 이거 중을빼 아무도, 안 보는데, 잠깐. 작은... 탄 트는거 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탄이 너무 딛다 오래 도시한테 죄송해요 요새는 그 고점이라는 걸 씁니다 고점 유튜브에 스포 고점 70 나와요 파이 전지 김밥 해븐 들어왔다. 봐 중오기 방금 누구 보였는데 패소신. <웃음> 중국 이 아까... 방방방방 방방 반둘셋가 가시고 구화생이나밥 맞췄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맞네, 폭탄이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 지금 부스터가 이제 고점이라 하죠 고점. 높을 고에 점프 점차. 호, 도전을 신청하는건가 네, 계곡 에계개나 어. 예, 연막 개 까는 타 개구, 개구, 개이 개구, 오른쪽 볼까? 기계랑 좀. 와. 빨리 여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빨리, 좋아, 빨리. 좋아, 좋아, 좋아. 와, 오른쪽 봤으면. 대박이었는데. 오른쪽만 잡았으면 이런 젠장.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뭐야, 아지미님, 거 보시면서 게임 했어요? 아, 지매 뭐야? 가 보시면서 거임 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뭐라하거야거아야아거장야이구요야 이거 요저구야리강이필나야이스오야게 와가나 o u will be s 찌르겠는데. g in t 왔다 왔다 왔다 왔다 w h 왔다 w h a 다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보다 어, 근데이걸또이기네나좀 무섭다, 이제. 아, 이번이무판무조건이공이라생이했는이이래되이또 아, 페어플이페어이레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조용합니다. 오른쪽도 있네. 이거 살짝, 살짝 그건데? 줄줄이 소, 소세. 왼쪽에만 한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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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아 이거 짜 일단. 방 비었나? 아, 이래 되면 나갈인데? 아, 잠깐만. 기계 이안 봐도 돼. 나방 몸이야. 이게 또 이래 된다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퍽퍽퍽. 방님 방이 방이 방이 방이 진짜 오마이갓이다 와대 아. 일이라고? 나코코 아군이 승리하다 마이크 끄고 할래. 잠깐, 주, 말, 말하고 마이크 꺼야겠다. 안 되겠다. 아. 조용히 해야지. 솔직히 이거. 와나 나는 네. 리강인 필 리강인 와 오빵 내려오네 아깝다 리강인만 잡고 죽을걸 네, 해니 오길 리강인 필이 일단 리강인 은필 어, 이거 어. 아, 무니 패배였습니다 아, 필요했어요. 가게 많은데 갈까비. 그래, 수병도 파이팅, 파이팅. 이거 어쩐다. 이 판에 치키를 다할순 없는데, 그죠? 에헴. 설마 이것도 이데오 세이브? 해배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쫄기 쫄긴 하네요. 아 진짜 이번 판은 진짜 무조건 전공각이었는데. 어이 뭐야? 옥스 한명 잡았고. 띄야겠다건디어건디어 오경보 난탄 설치되었습니다 나는 성공 성공 원하겠다 아유 이겼네. 아우, 저걸. 어, <웃음> 미션 완료. 아군이 숨이야. 이걸 못 깨다니, 이런 젠장. 아니 어데? 페어플레이 해야지.